운동을 하시죠 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좀 늦은막이 일어났는데 아,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 머리도 아프고 코도 맹맹하고 그래요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태풍 링링 태풍 링링이 지금 서울로 오고 있는데 오늘 친구랑 같이 운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서 꼭좀 운동을 해야겠어요 일단 씻고 밥 먹고 운동하러 슬슬 가야겠네요 호이 오늘의 바디체크입니다 정말 체크할 거 하나도 없지만 체크합니다 이런 몸뚱아리를 봐야 운동을 할 마음이 생기죠 에휴. May I hit you up In late night yeah, yeah. 만약에 네 생각이 난다면 전화할 거니까 그냥 봐도 Ring ring 윙윙 i n g 태풍 오지마 <웃음> 자 식사 다 마치고 이제 운동 갈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요 쉐이컨인데 그 특별한 게 뭐냐면 요 밑에 그 프로틴이나 뭐 보충제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요렇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제가 운동할 때는 보통 쉐이커에 물을 주로 마시고, 프로틴은 운동 후에 먹기 때문에 항상 그 일회용 봉지에 프로틴 넣어 갔었거든요. 프로틴 크잖아요. 고래서, 이렇게 프로틴 한 스쿱 떠서, 여기 딱 담아줍니다. 탁 담아주고, 넣고. 참고로 내추럴 초콜릿 맛이에요. 싹. 싹. 이거 절대 안 빠져요. 이거 막, 힘줘도. 막, 이렇게 해서 해도, 가방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이 고리도 있기 때문에 뭐 가방에 쓰신 물은 딱 걸어 주면은 딱 스타일. 죄송합니다. <웃음> 운동을 하시죠. I feel in rushing through my body. I know that it is here just s a y It's like you're my personal i lunatic. l m i I know that some might say that I'm a just a bad girl, but if you treat me right. in this whole world no i'm not gonna fight i got my hands on your body so tell me tell me what you want me to do i can be good 저희는 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목소리> 많이 나왔는데. <웃음> 어우 이부장님 멋있다. 잘 먹었습니다 이부장님. 야 멋있다. 오늘 원래 10만 원 생각하고 어 이야 남자다. 아 그러면 10만 원 나올 때까지 쓰자. <웃음>